Sometimes go we'll love die. Ooh. Ooh.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조금 조금 심각한 문제에, 어, 어, 어, 어,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니고 심각한 주제인데, 바로 제가 요즘에 제일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애매한 재능은 과연 재능인가에 관한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대다수의 분들이 애매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을 건데 저 또한 그렇고 저도 어.. 할수 있는 거 그냥 영어 조금 할수 있고 일본어 조금 할수 있고 어렸을 때 미술을 굉장히 좋아했고 운동신경이 없진 않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특성화시켜서 직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실력 약간 그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주제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재능은 조금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진짜 천재를 이기기는 어렵거든 왜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그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첫 번째 편에서 나오잖아요 어이루라고 어차피 1등은 우영우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진짜 눈이 빠지게 눈이 빠지게 열심히 해도 어차피 1등은 정해있다 뭐 세상이 그런 거죠 그쵸 재능충에게는 이길 수 없는 애매한 재능충 저도 이 애매한 재능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냥 직장인이자 사회인 일인데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약간 제2의 사춘기랄까? 약간 어른의 사춘기랄까? 그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왜냐면 나는 엄청나게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는데 다 웬만큼은 해 그래서 일도 할수 있고 어느 정도 수입도 벌수 있어 어,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에서 어느정도 수입이 들어와 근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거지 왠지 더 잘할 수 있는 내가 진짜 찐 내가 찐으로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찾으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걸 해보고 있는데 이 유튜브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타심이 많이 편이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좀 많이 해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또 다른 재능 중에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여러분과 공감.. 아아.. 아. <웃음> <웃음> 여러분과 공, 공감되는 여러분과 <웃음> 여러분과 공감되는 주제에 관해 논해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들어주고 같이 토론을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애매한 재능충은 굉장히 피곤해요. 힘들고 왜냐면 은 아무리 노력해도 물론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면 아은 그래도 찐 재능충한테는 이길 수 없어. 아무튼, 그러합니다. 요즘에 보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춤을 잘 추는 사람도 너무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너무너무너무 많은데, 과연 나의 찐 재능은 무엇일까? 지금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아니지, 난 적은 나이지. 어... 아직 어린 나이여서 재능을 찾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조금 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자기의 찐 재능을 찾는 게 결국 저는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언젠가 나타날지 모르는 여러분의 찐 재능에 조금 더귀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을 잠시나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한 재능충으로 그냥 그냥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너무 시간이 조금 아깝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시간도 아깝고 인생도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조금 집중 집주... 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도 많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자주 볼 거니까 우리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 그럼 빠이